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느끼는 기본적인 기분이잖아요? 더골 때려요 <웃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웃음> 안녕하세요 마사그라운 같은 경우는 미국 현대무용의 어머니라고 볼수 있는 분이거든요? 제 1세대는 아니고 한 2세대 정도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현대무용계의 세종대왕 느낌? 음. 마사그람 이전에도 발레에서 벗어나서 현대무용 쪽으로 자유롭게 추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체계를 잡고 널리 퍼트리고 많은 레파토리 개발을 하신 분. 그리고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협업도 정말 많이 했고 미국 현대예술계에서는 짱! 전체 현대무용계에 있어서도 정말 번접불가 레전드시거든요 지금도 미국 가면 마사그람 댄스스쿨도 있고 무용단도 있고 마사그람이 출고난 다음에는 무용 저작권 법적 분야 쟁이 붙은 세계에서 몇안 되는 사례가 맞살기로한사례예요 여러모로 최초가 많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BTS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사그라 자체가 좀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용을 배우는 걸 집안에서 반대를 크게 했어요 그래서 늦게 시작하고 집안에서 크게 기대를 받거나 지지를 해주는 판단을 기반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 됐죠 아직까지 살아 숨쉬는 인물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무용과가 처음으로 생긴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나이대 나온 여자 이화여대입니다 1970년대에 무용과가 처음으로 생겨요 무용과 안에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이렇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교수님별로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학문을 가르치는 포인트가 춤도 어떤 사람 스타일인지 이게 다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지금도 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이대에 무용과가 처음 생길 때 도입이 됐던 현대무용 스타일이 이 마사그람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무용과 교수님들이 대부분 이화여대 출신이실 거예요 제일 최초로 생긴다니까 그렇다 보니 춤 스타일이 이 마사그랑 스타일이 좀 강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주류인 편이에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면 안돼 no. BTS가 영감을 바꾼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사용한 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빅키트 강지혁 사장님 미학과 출신이시잖아요 아마 이 방시혁 대표님이 알고 이 마사그라함의 전설적인 업적 이루어냈던 것, 헤쳐나갔던 길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완전 마사그라함스럽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유럽 스타일인데요 마사그라함은 미국 쪽인데 여기서 본 거는 좀 유럽 쪽 느낌인데 혹시 어디 쪽 댄서분들이신가요? 아 슬로베니아? 아 어쩐지 어쩐지 좀 유럽 느낌이 났어요 음, 어, 좀 유럽 스타일인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거는 이국적 스타일은 심각하게 무중충하거나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난해하기는 한데 난해해! 현대예술의 기본적인 맥락 현대예술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난해함이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뭔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우리가 느끼는 기본적인 기분이잖아요 무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현대무용은 보면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공연을 보다가 혼란스러워서 무슨 작품이지? 공연 설명서를 봐 때려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웃음> 나의 고민이 해결되기는커녕 의문이 더욱 증폭되는 현대무용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런 난해함은 있어도 막 엄청 우중충하다 막 어, 기괴하다 이런 느낌이 잘 들지는 않는데 몸 쓰는 것도 근육 사용하는 게 정말 과하게 사용했잖아요 심각하게 꺾어서 사용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이게 추는 사람도 힘든데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이런게 보는 사람도 느끼거든요 그런 식의 춤 스타일이 주로 유럽 쪽에서 많이 보여요 또 조금 사도 쪽으로 넘어가면 독일 쪽에서 나타난 스타일인데요 표현주의라고 해요 독일이 1,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사회 분위기도 안 좋고 우울하고 처져 있고 이런게 예술에도 반영돼서 나온게 표현주의예요 그러다보니까 세상 기계에 보는 사람이 불편해! 힘들어! 그 영화 있죠? 생거치로 거기에 보면 온천에서 오물 귀신인가? 막 이렇게 나오는 애 있잖아요 개 같아 그 괴물처럼 좀막 이상하게 땅이막 기어다니는 것 같고 뭐라 그래야 되나? 우령 같아요 그런 움직임을 많이 쓰는 게 유럽 쪽이에요. 근데 슬로베니아니까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북유럽 쪽인가? 가보질 않아가지고 가보셨어요? 언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어꼼 많은 무용단 중에 유럽 쪽 댄서분들을 모셔왔을까? 아마 그건 또는 BTS랑 빅히트가 요즘 국내 예술 트렌드를 정말 잘 파악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무용 페스티벌 같은 게 열려요 좀 특... 무용단 분 유럽 무용단이 많이 왔었어요 이런 표현주의 무용들이 굉장히 국내에서 많이 선보여졌었어요 그걸 반영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유럽적 현대무용이 보기에 좀더 힘들어요 그로테스크 하니까 방탄소년단 <웃음> 유건 컨셉이 지금 막 불안하고 갇혀져 있고 벗어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내는 데는 미국 쪽보다는 좀 유럽 쭉 춤이 훨씬 더 딥하니까 더 적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트렌드를 반영한 것 같다 단소년단의 이번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 더 적합한 스타일이다 이 정도로 볼수 있는 것 같아요